원소 날법이 있는데 네. 원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하고 네 조건제시법은 네 여기 x 쓰고 네 이렇게 하는거 조건제시법 아 조건제시법은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뭘 쓰면 되는 거죠? 네 x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x는 이 원소들에 들어가 있는거기 때문에 원소 하나로 음... 네. 원소 하나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쓸 거예요. 아, 네. 벤 다이어그램? 네. 원소를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표현 방법이군요. 그리고 이 집합 중에? 네. 조건에 딱 맞게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걸? 네. 유한 집합이라고 하고요. 어, 유한 집합. 네. 조건이 3 이상 있으면 3의 배수가 쫙 올라가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원소가 무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음, 네. 그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아, 무한집합이라고? 오. 네. 네. 그리고, 이, 원소들을, 원소의 개수를 포함하는 식은? 네. 이렇게 써요. 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 네. 이거를? 네. 이게 집합 A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다섯 개잖아요?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네. 이런 똑같은 거 없애야 돼. 네. 그러니까. 2, 1, 1, 2, 3, 1, 2, 3, 이렇게. 돼요. 오, 그런 식으로. 이 티프선 원소를, 원소가 네. 어느 집합에 숙회 따라 할 때하고, 네. 이거는 집합이 집합에 숙회. <웃음> <웃음>